안녕하세요. 음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에스니키치입니다 저는 제주에 살면서 맛있는 집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또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주 서쪽에 있는 칼국수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네, 협재 칼국수에 도착을 했는데요. 협재 해변 근처에 있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김치랑 단무지, 그리고 해산물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초장이 나오는데요. 김치는 신김치랑 매콤한 겉절이 김치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해물칼국수와 보말칼국수 하나씩을 시켜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말칼국수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물 맛이 정말 진하고 맛있거든요. 이 가게에 정말 이렇게 소소하게 딱새우를 까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렇게 스케치로 그려져 있고, 저는 이런 감성이 너무나도 좋네요. 어, 국수를 기다리면서 어, 오늘은 날씨도 조금 추웠고 따뜻한 국물과 함께 사람들도 칼국수를 먹으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날도 여행객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잠시 가게를 살펴봤더니 이미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 유명한 분들도 많이 왔다 가신 것 같고요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너무 귀엽죠? 사랑하는 강아지 사진들을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너무 아늑하고 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실 우도 땅콩주나 제주 막걸리를 마시고 싶었으나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아 사람들이 많아서 오더가 밀렸나봐요 계속 국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요 김치를 먹는 순간 반찬 추가는 셀프인데 한세 접시는 먹었던 것 같아요 이 김치를 먹으면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고추를 갈아서 직접 만드신 건지 너무너무 매콤하고 그 겉절이 특유의 감칠맛에다가 배추가 너무 싱싱해서 그냥 밥이랑 먹어도 밥도둑이 될것 같은 겉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조금 다르게 신김치를 좋아해요. 이 김치도 살짝 씌어진 김치지만 너무 신선하고 맛있었고요. 네, 드디어 보말국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 국물 색만 봐도 보말을 얼마나 많이 넣으셨는지 짙고 바다의 향기가 그윽한 한사발국수입니다. 바다의 고기라고 불리우는 단백질이 풍부한 보말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 국물은 정말 완샷 남기지 않고 다 마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에스닉키친에 맛집을 올려보는데 남편이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국자에다가 국물을 한가득 넣고 국수를 올려서 드시는게 정말 정말 맛있어요 작은 숟가락보다는 큰 국자를 사용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해물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문어, 전보, 홍합 등등 해산물이 같이 나왔는데 이 국물은 참고로 국물 밑에 깔려져 있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미더덕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육수 내실 때 쓰셨던 해산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어도 싱싱하게 딱새우도 한 마리 턱하이 있고 문어는 잘라서 초장에 찍어 먹었어요. 그리고 칼국수도 식감도 너무 좋고 호로록 호로록 정말 이날 빨리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국물 가득 담아서 면과 함께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모두 올 클리어하고 속도 너무 따뜻해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왔어요. 그럼 집에 가서 또 맛있는 레시피로 음식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서또 뵐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